주 날개 민,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 h o 여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살리.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